오늘은 따뜻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망고코랄 메이크업을 할거예요 웜톤 구독자분들이 웜톤 메이크업을 많이 요청해주셔서 오늘은 웜톤 꿀템들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포근하면서 귀여운 룩에 매치하기 좋고 웜톤 분들에게 찰떡일 메이크업이에요. 사실 오늘 메이크업은 피부표현과 속눈썹이 정말 다 했거든요. 제가 진짜 꿀템들을 찾아왔어요. 한번 제가 메이크업하면서 리뷰해볼게요. 그럼 얼른 메이크업 시작할까요? 먼저 스튜디오 광채 파운데이션 19호를 사용해 줄 건데요 이 제품은 핑크 베이스로 화사한 느낌을 주고 커버력 지속력도 꽤 높으면서 피부에 광채가 도는 마무리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늘은 메이크업 룩에 코랄 컬러를 많이 사용할 건데 피부 베이스를 핑크로 사용해주면 좀더 코랄색이 돋보이면서 잘 어울리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 광채 파운데이션은 출시되자마자 퓨처리스트 저렴이로 알려져 있는데 퓨처리스트와 비슷한 장점도 많지만 스튜디오 파데만의 장점이 어마어마해요 자연스럽게 광채 느낌을 내려면 기초 단계부터 탄탄하게 해도 쉽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피부 속 광채를 표현해줘서 자기 피부 윤광 같은 느낌이 나요 무엇보다 저는 파운데이션 커버력을 포기할 수 없는데 기존 광채 타입의 파운데이션 중 커버력이 가장 좋아요 커버력이 높으면 두껍게 발리는 경우가 있는데 스튜디오 광채 파운데이션은 얇게 발리면서 밀착력까지 좋아요 밀착력이 좋다 보니 지속력도 좋고 시간이 지나도 다크닝이 없어요 광이 차르르르 도니까 피부표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광채 때문에 볼이 탱글탱글해 보이니까 볼륨있어 보이면서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10mm 미니사이즈도 있는데 외출할 때 파우치에 쏙 넣어서 가지고 다니기 좋아요 다음은 같은 라인의 스튜디오 컨실러 클리어 베이지 색상을 사용해서 커버가 필요한 부위에 좀더 덧발라 줄게요 더샘 컨실러는 너무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시잖아요? 이 컨실러는 최근에 많이 사용했었는데 커버력이 진짜 높고 밀착력도 좋아서 바른 곳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저는 다크닝도 못 느꼈었어요 그래서 컨실러 찾으시는 분들 이거 한번 꼭 써보세요 파우더를 사용해서 유분기를 제거하고 요 철을 부드럽게 해줘서 파운데이션 광이 예쁘니까 약간 광이 불필요한? 그런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유분기를 잘 잡아주고 가벼워서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 색이 있는 쉐이딩으로 좀더 또렷하고 입체적인 윤곽을 살려줄 거예요 오늘은 귀엽고 몽글몽글한 이미지를 줄 거라서 너무 강하지 않게 윤곽을 잡아줄게요. 밝은 컬러는 애쉬브라운 컬러로 평소 노즈 쉐이딩이나 눈썹 바탕 컬러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다음은 골드 느낌의 오팔펄이 들어가 있는 따뜻한 느낌의 하이라이터로 얼굴의 화려함과 입체 표현을 더해줄게요. 이 제품은 펄감이 은근 있어서 애교살이나 눈두덩이 사용해도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브라운의 따뜻한 느낌이 나면서 흑발과도 어울리는 애쉬 브라운 색으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도 마찬가지로 귀엽고 발랄한 느낌이 들면서 어려보이게 최대한 일자 눈썹에 가깝게 그려줄게요. 눈썹이 살짝 두꺼우면서 짧으면 동안 느낌도 줄수 있어요. 다음 은 샘물 섀도우 박스에서 피치코랄 느낌이 강한 3호 피치데이 컬러를 사용해서 복숭아 눈을 만들어 줄게요. 이사구 섀도우 팔레트가 매일 사용하기 좋은 컬러들로만 딱 예쁘게 구성된 것 같아요. 팔레트를 사면 보통 한두 개 컬러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팔레트는 요즘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먼저 이 색을 베이스 컬러로 눈두덩이와 언더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다음좀더 채도와 명도가 높은 코랄 컬러로 눈두덩이에 아까보다 좁은 영역으로 칠하고 삼각존까지 이어서 칠해줍니다. 다음은 펄 섀도우를 언더 애교살이 얇게 살짝 포인트를 줘서 눈이 좀더 아기자기하게 보이도록 해줄게요. 베이스부터 글리터, 음영, 포인트 컬러까지 활용도 높은 컬러 조합이고 컴팩트한 포켓 사이즈로 파우치에 가지고 다니기도 좋아요. 이번엔 웜한 색조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브라운 컬러의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속눈썹 속을 채운 후 눈꼬리는 올라가지 않게 가로 방향으로 얇게 빼줄게요. 다음 다크한 브라운 섀도우로 아이라이너 그린 부분과 이어서 스머징시켜서 자연스럽게 해주고 언더 삼각 존도 자연스러워 보이게 이어줄게요. 마스카라는 스튜디오 더블핏 마스카라를 사용할 건데요 인스타 라이브에서 제가 이 마스카라를 사용했을 때 문의가 진짜 많았는데 바로 더샘 스튜디오 더블핏 마스카라였어요 1호 롱래쉬와 2호 볼륨 컬링이 있는데 오랫동안 깔끔하게 고정어 있는 속눈썹 표현이 가능해요 저는 속눈썹이 좀더 돋보이도록 블랙 컬러의 롱래쉬 컬링을 사용해서 한올한올 한올 속눈썹이 뭉침없이 길어지게 만들어줄게요 정말 한 번만 더채도 속눈썹이 엄청 올라가죠 만족스러울 정도로 덧발라줘서 속눈썹을 강조해줄게요 보통 이렇게 롱래쉬 표현이 잘 되고 유지력 좋은 마스카라는 꾸덕해지고 바르고 난 후에 무거워져서 축축 처지잖아요. 그런데 스튜디오 더블핏 마스카라는 하루 종일 가벼워서 눈에 부담이 없어요. 게다가 이 마스카라는 24시간 컬링 지속 인체 적용 테스트를 완료했대요. 진짜 하루 종일 아침에 바른 그대로 유지되더라고요. 이 마스카라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주변에도 많이 추천했는데 누가 써도 만족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감이 너무 좋아요 눈 시림도 없고 가벼워서 다른 마스카라 했을 때 눈에 뭔가 얹혀진 듯한 그런 느낌이 확실히 덜했어요 발림이 뭉치거나 무겁지 않아서 덧바를 때 부담이 없는 게 장점이에요 이 마스카라는 따로 영업 안 해도 뭐냐고 물어보고 바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음 블러셔를 해줄 건데 더샘 망고피치 블러셔 너무 유명하잖아요 망고피치 컬러가 싱글 블러셔 라인으로 들어가면서 가격이 더 내려갔어요 가격을 내리다니 진짜 더샘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파스텔톤의 망고피치 컬러로 볼에 복숭복숭하게 만들어줄거예요 입자가 엄청 고와서 피부에 뭉침이나 들뜸없이 자연스럽게 물들여져요 정말 애기볼처럼 보들보들한 복숭아뺨 같아요 완전 예쁘죠 발색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음 물먹은 느낌에 오일감이 있는 촉촉한 틴트를 사용해서 탱글한 입술을 만들어줄거예요 먼저 코랄 베이지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흰기가 조금 돌지만 베이스로 오버립할 때 깔면 예쁜 제품이에요 다음은 채도가 높은 오렌지코랄 컬러의 색을 발라줄거예요. 이 컬러는 스튜디오 프로 플래시틴트 라인에서도 인기가 많은 컬러였는데 핑크빛이 없이 오렌지 느낌이 강해서 왠지 웜톤분들의 인생템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런 컬러를 진짜 오랜만에 발라보는 것 같은데 딱 제가 생각하는 피치 느낌으로 오늘 룩이랑 찰떡인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로 아까 썼던 쉐딩 컬러로 애교살을 그리고 끝낼게요. 자,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더샘과 함께한 웜톤 메이크업 어떤가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예쁜 피부 광채를 표현해주는 스튜디오 광채 파운데이션이랑 자연스러우면서 인형같은 예쁜 속눈썹을 만들어주는 스튜디오 마스카라를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이두 개가 요즘에 제 파우치에 꼭 들어가는 필수템이에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